안녕하세요. 주택정보통에서 <웃음> 나왔습니다. 여기가 그래픽카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와봤는데요. 와, 그래픽카드가 정말 많아요. 와, 여기 시민분들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? 아, 여기가 9603에 2080을 준다는 그 맛집 아닌가요? 와, 그 정보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? <웃음> 아, 이게 제트기어랑 이런 데서 보고 왔습니다 와2080 받으시면 소감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아2080한 중에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같아요네 죽어도 여한이 없는 2080네 좋습니다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 어, 네. <웃음>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? 아그 교택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, 2060 3면 2080을 준다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그 이벤트를 왜 하는지 혹 알고 계셨나요? 많이 팔려고? 아, 네, 설날을 맞이해서 제트기어에서 특별히 진행을 했던 이벤트였는데요 2080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들고 춤춰야죠 아네 춤추는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총 96분이 참여해주신 조택 제트기어 2060을 사면 2080을 드리는 설날 이벤트 행운의 당첨자는 단두분 당첨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